일어나라. 중국 주인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좋아요. 시진핑 푸우, 시진핑 푸우.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주인. 언제나 맹신하는 시진핑 푸우, 시진핑 푸우. 강성 지지청들과 중국 맨친 남자들과 응, 응 하러 다니지. 아무리 말려도 더불어 민주당 모든 어원들은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아요. 피진핑 부우는 위험한 중국 공산당의 거지. 중국인들이 중국 나가도 단순 무식한시진핑은 중국인들은 소모품 시진핑푸 우 시진핑푸 우 어딜 님과 대사님의 더불어민주당 모든의원들은 함께 되셨습니다. 할 거야. 시진핑푸 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줌을저먹고 다니는 내이재정 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나파 가첩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들 천준호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국제국장 중국 주인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좋아요. 시진핑푸 우 시진핑푸 우.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주인. <라이린> 언제나 정석하셨습니다. 맹신하는 시진핑푸우 시진핑푸우 강성 지지청들과 중국 맨친남자들과 응응하러 다니지 아무리 말려도 더불어민주당 모든 어원들은 중국 공산당을 아, 아, 포기하지 않아요 시진핑 부우는 위험한 중국 공산당의 거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들이 죽고나가도 어, 중국 단순 무식한 패맛, 시진핑은 어, 중국인들은 소모품 지도부 구성을 시진핑 푸우 시진핑 푸우